밤은 다시 길고 깊어졌네 나는 점점 너로잠 못해 눈치 보지마 글로서도 내겐 어려운 이 기분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좀. 그냥 이 노래가 어떨까 싶어